안녕하세요 여러분 남상수입니다 자 5월이 왔습니다 5월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참 많은 날이죠 어김없이 찾아오는 5월 요번엔 아, 진짜 진짜 진짜 너무 쉬운 카네이션 3종 세트를 그려볼 건데요 뭐 스케치 없이 그냥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아주 쉽게 그리는 카네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어버이날 또는 스승의 날그 카드를 준비하실 때 간단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카드 도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네이션 빨간색 이런 빨간색 계통 여러가지 색깔이 있지만 아, 빨간색이랑 핑크색을 좀 적으로 저어 섞어서 약간 분홍빛이 살짝 도는 카네이션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쉬워요 누구나 뭐다 그릴 수있는 일단 카네이션의 그 뾰족뾰족한 그런 특징을 잘 살려주면 되는데 자,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그리는 카네이션입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정말 별거 아닌데 그냥 카네이션 느낌이 좀 들죠 자 벌써 꽃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꽃받침이랑 줄기도 좀 그려줘야죠 여기 안 마른 상태에서 바로 그려주면 그림이 많이 번지니까 이 부분을 살짝 남겨놓고 밑에 부분부터 색칠을 해줍니다 자, 줄기는 되게 가늘다라기 때문에 이렇게 가늘다라 느낌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나중에 물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물기는 살짝 닦아주시는게좋습니다 어느 정도 위에가 말랐으니까 위에 만 나는 부분도 살짝 연결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노란색 리본도 살짝 그려 보도록 하죠 이야, 정말 몇 분도 안 돼서 딱 완성이 됐습니다 자세하지는 않아도 느낌이 카네이션 이런 뾰족뾰족한 느낌이 나니까 카네이션 느낌이 참잘 어우러집니다 두 번째는 이거보다 살짝 어, 표현이 좀 가미된 카네이션을 할 건데 요 마찬가지로 뾰족뾰족한 느낌을 잘 살려서 칠을 해줍니다 카네이션 색깔은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원하시는 색깔에 카네이션으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좀더 진한 색으로 자 이거는 좀 자연스럽게 물이 번지면서 좀더자유분방한 그런 카네이션을 꽂힙니다 더 어두운 부분에는 살짝 어두운 색감으서 표현을 해주면 되죠. 군데군데 이렇게. 좀 밑에 표현하지 않는 그한 우리 장면에서 그런 느낌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물감이 번지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 되죠. 이 꽃은 좀 약간 자유분방한 그런 번지기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감이 안 마른 상태에서 꽃받침도 해줘도 자연스럽게 잘 어울립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카네스 입사귀는좀 약간 그 가느다란 실처럼 되어있는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느낌을 잘 살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도 입사위를 좀 그려, 이쪽도 입사위를 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두 번째 카네션도 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느낌의 번짐이기 때문에 좀더 뭔가 있어보이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세 번째 카네이션은 선적인 요소를 좀더 살려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카네이션의 느낌을 최대한 표현을 잘 해주는 게 좋습니다 가벼운 느낌만 잡고 일단 마를 동안에 줄기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 크림이 말랐겠던데 아 묘사를 합니다 저 가는 선이나 라인을 그릴때는 저는 이런 화홍에서 나온 붓을 쓰는데 이렇게 붓 길이가 긴 이런 아, 특징 때문에 섬세한 묘사 표현을 할 때는 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어, 그좀더 진한 톤으로 묘사를 해줍니다. 이런 그 카네이션의 뾰족뾰족한 그 그런 특징을 자연스럽게 그냥 도용하듯이 하면 느낌이 좋죠. 처음에 연필로 스케치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어, 그림 좀더 재밌을 겁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삐죽삐죽 어, 못튀어나도 상관없고, 어, 이렇게 그리 그림이 좀더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주면더 좋으니까 그런 느낌을 충분히 살려서 어, 그려주면 좋습니다. 자, 손을 그릴 때도 어, 강약을 좀 살려서 그려주면 좀 변화가 있어서 좀더 그림이 재밌어 보이니까 그림이 좀더 재밌어 보이니까 이런 선의 강력 같은 거를 좀, 좀 신경 써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제 이렇게 간단하게 카네이션 3종 세트를 그려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스타일로 예쁜 카드에 그려서 직접 선물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5월 맞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